허브는 요리, 화장품, 향기용, 가정용, 건강의료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본사는 영국 메디컬 센터에서 사용 중인 메디컬 허브를 안내합니다. 오늘의 허브는 아이브라이트입니다.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아이브라이트의 학명은 유프레이저 라스트 카바너 헤인 또는 이 어피시넬리스 엘스크 l 펠레리 a 시이며 영명은 아이브라이트, 아이어트로 불려집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메디컬 허브에서는 잎, 줄기, 뿌리, 꽃등 모든 부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브라이트의 그리스어 이름인 유프라시아는 기쁨을 의미하며 눈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눈이 떠진다, 밝아진다. 라는 의미를 그대로 이름에 사용하여 아이브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아이브라이트는 전통의학, 동종요법에서도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유프라시아는 다양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지상부의 주요 화합물은 이리도이드가 풍부하며 플라보노이드인 루테올린과 케르세틴을 포함한 몇 가지 유익한 식물 화학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프라시아는 한카타르성, 수렴성 및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비강 카타르, 부비동염, 안약으로 결막염에 사용되었습니다. 과학 문헌에 따르면 유프라시아의 가장 큰 양리학적 특성은 플라보노이드와 이리도이드 글리코사이드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눈과 신체의 다른 부분의 염증과 출혈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작용은 심혈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며 항균작용으로 결막염과 감염을 완화해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아이브라이트는 싱글로도 즐길 수 있으며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마실 수 있습니다. 말린 아이브라이트 1티스푼 가득 끓인 물 180mm를 붓고 뚜껑을 덮고 5에서 10분 후에 마시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 자료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 어브의 마시는 방법 등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 어브를 만나보세요.